네 반갑습니다. 오늘 8편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해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2022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위클이 없이 만개이고 지금은 오후 3시 18분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폭락장을 만들었습니다. 막판에 지금 코어매수를 했어요. 지금 막판에 지금 음, 다 땡기기 먹겠다 이만이죠 하락시켰다가 예. 품 매도주도 10억을 합니다. 돈을 <웃음> 예. 자 결제를 어디에 시킬지 예, 궁금해집니다. <웃음> 이게 아까 2.12까지 갔던 거 지금 1.44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움직이는데, 이게 아까 뭐한 0.15까지 갔나요? 하여튼, 갔다가 지금 0.015 다시 꽝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0.07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 1.42, 19배가 터진 상황입니다. 19배. 자, 하여튼, 욕심 통제를 잘 해야 되고요. 목표 가격 설정해서 어 목표 가격이 오면 어 청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욕심은 끊었기 때문에 또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콜 옵션 매수를 하면서 상승적으로 지금 또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옵션도 14억을 매도하면서 상승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이렇게 한순간에 또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콜이또 대박이 터지죠 그죠 300 이렇게 되면 장 종료 10분 전입니다 터지죠, 지금.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300 300 342 342, 345는 어 이거는 뭐 꽝이고 342, 342여기 0.5까지 갔다가 지금 1.16, 2배 지금 수익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4.02까지 갔던 것이 아침에 4.42까지 갔다가 이게 6.3일까지 올라갔다가 6.3일에서 지금 10분의 1 토막 됐죠 0.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16으로 더블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음. 만기은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만일에 많이 매매하시면 크게 다칩니다 음. 자 오늘 보세요 음, 외국인들 아침에 선물을 3,255억이나 65억이나 매수하다가 이걸 다 팔고 3,600억. 오히려 매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3,260억. 6,000억. 6,000억. 6,800억을 지금 매도한 거예요. 6,800억.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죠. 자, 동시효과가 들어갔습니다. 동시효과가 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뭘로 결제가 될것 같습니까? 343.51 음, 오일은 동시효과가 들어가기 전에 가격이죠. 343.51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 만개가 되었으면 얼마 결제 받습니까? 1.5, 1.49, 1.49 결제 받습니다. 와, 또 떨어지면서 3 4 3 3 아, 아 외국인들 오늘 아침에는 주식을 음, 아, 532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532억, 532억을 매수하다가 그걸 다 팔고 지금 마이너스 489억, 천억을 그냥 이렇게 주식을 내 던졌습니다. 막판에 단타 매매 안 하시는 거 봐요. 그걸로 매수해 가지고 풋 매도하면서 어이 상승 흐름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연기금이 675억 어, 주식을 팔았습니다. 콜옵션 지금 우울 사고있죠. 막판에. 하하. 푸드옵션은 아, 어, 매도를 하면서 상승 방향으로 수익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했다가 상승 확 돌려버리죠. 장 종료 5분 전입니다. 아, 이거 위클리 옵션, 이거는 좀 부딪히는 정확합니다. 아, 이 막판에 올리는 거 보세요. 그죠? 매수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되겠습니까? 342.5짜리 콜, 이거는, 결제를. 막, 이걸로 끝났다 치면? 1포인트? 어, 1포인트밖에 결제를 못 받네, 그죠? 손실이네. 1.16, 1.16에 사시는 분은 손실입니다. 이걸로 만약에 결제가 나오면, 거의 비슷하게, 현재.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보다. 마이너스 0.52% 하락하고 어, 있는 상황인데, 야, 저걸 저렇게 또 올려쳐버립니다. 하하. 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또 이익을 또 실현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또 손실을 내버리죠. 이렇게 방향전환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V자반들. <웃음> 이게 올라 쳐버리는 거죠. 344.71 예, 고수비 현물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코어에서 좀 스윙이 좀 나겠네요. 그죠 푸스원좀 예, 손실되겠고 그래 결제 들어간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아침 방송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할청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빼리게 느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 난 쓰다가 똑같이 뭐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저가 가 붕괴되면 오버슈팅 나오면서 그것도 5인치로 돌아가 버리죠.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매매 잘못하면 적살나는 구간이죠. 자, 이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호가 전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또 매수 신호가 나오면 바로 또 따라 붙어야 되고, 그죠? 그 전부터 만약에 느낌이 안 좋으면 바로 매수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카멜온처럼 바로바로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방향전환 이미 여기 옵션에서 표시가 나었어요 어, 콜 매수하고 푹 매도를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방향 전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오늘 이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었졌던 옵션 만기일에 가격 변동 내역을 알 수가 있고. 외국인의 매매행태 속임수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장 종료 1분 전입니다. 자 동시효과가 나오고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결제 가격 구하는 거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자, 344.20까지 올라가 버리네, 그죠? 와. 아까 들어가기 전에는 343.51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려 0.70이나 올려버렸어, 지금. 0.70 올려보면 뭐 0.7밖에 안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이게 이또 수익이 많이 나겠네요. 옵션 만기일 때는 이렇게 위험하니까 소액으로 하셔야 되고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네, 나타나죠 지금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이냐 344.16...17... 음. 어...이거... 고 어? 344.16... 넣은 모양입니다. 344.16입니다. 아까보다 올라 쳐버렸어요. 그러면 이콜 342.5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결제 가격을 구하도록 하죠. 일자 가격. 자, 보면, 어, 이거는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고, 요게 이제 앞으로 가죠. 344. 그죠? 344.26 마이너스 행사 가격. 342.5. 342.5. 네, 이렇게 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344.26-342.51.76. 1.76. 이게 바로 이제 결제 가격이 되겠죠. 결제 가격. 요 위클리 콜 옵션 342.5짜리가 1.76으로 결제를 받으니까 동시효과가 들어오기 전에는 1.16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0.6이나 더 많이 결제를 받습니다. 콜에서 좀 수익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음,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put 결제 가격은. 자, 이거는 p u 이죠 매도죠. 345로 매도니까 345-345 나면, 마이너스, 고수비 200 지수, 344.26 이러면, 예, 얼마입니까? 0.74죠. 0.74. 이렇게, 예, 결제 가격을, 이제, 결제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은 손해죠, 그죠? 1.33에 만약에 샀으면은, 이렇게 이걸로 결제받으니까, 마이너스, 그죠? 0.6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막판에 폭등하는 바람에, 푸드 옵션에서, 어, 손실을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07에 잡았던 사람은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74에 0, 0 결제를 받으니까 나누기 0.07 하니까 0.74 나누기 0.07 하면 예, 10배가 터진 날이죠 10.5배 저점에 0.07로 샀던 사람이 결제를 받으면 어, 10배, 10배가 되고, 그냥 1.33을 만약에 청산했다. 그러면, 몇배니까 예. 1.33 나누기 예. 0.07. 예. 19배가 터졌습니다. 1000만원 같으면 1억 9천이 되죠. 1 0만원 만약에 100만원 질렀다. 그러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걸 찾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 이제 어 양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콜옵션도 0.07 짜리 비슷한 걸로 양매수해 가지고 각각 100만원씩 예, 지르면 은 예, 이게 이제 1900만원이 되고 그죠 예, 예, 1100만원 날라 가더라도 예, 1800 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옵션 어, 양매수가 수익 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음. 자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에, 작전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막판에 또, 주식을 사버렸죠, 그죠? 허허, 참. 이게 있어, 매도를, 그죠? 매도 489억이나 매도 쳤는데, 주식을. 오늘 또 사버렸습니다. 막판에 또, 이거 동시효과 지수 맞추려고. 콜로스에 수익 생길려고. 그죠? 16억, 뭐, 9억. 위클리, 오늘이니까, 6억을 매수했잖아요. 콜. 그니까, 러 이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막판에 지금 주식으로 사버렸어요. 그 다음에, 푸옵션 매도한 거에 또 수익나기 위해서, 막판에 또 주식으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전을 이렇게 하는 거요죠 애들이 수익나는 구간이 나오도록 그냥, 주식을 이렇게 사버리는 거. 그러니까 장중을 장내 따라서 매매를 잘 해야 되겠다는 걸 알겠죠. 청산을 할때 청산해 줘야 되고 결제 들어갈 때는 또잘 판단을 해야 되고 어 이게 막판에 이게 표시가 나섰어요. 콜옵션 매수하는 거, 포도시 매도하면서 상방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요. 어 이걸 내포를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주식을 이렇게 대량으로 사버렸습니다. 막, 판 전까지는, 거의 500억을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500억을, 사버렸죠. 팔, 총 800억을 사버린 겁니다, 지금. 동시효과에 800억. 선물은 그대로 3549 계약, 3549억 매도한 상태고, 이거는 아마 위클 어, 옵션으로 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장중에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중 옵션 만개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대변역장이었습니다 자, 아침에 폭등했어 폭락하는 거리야 다시 또 막판에 폭등하는 모습 자이 기중한 자료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 위클리 콜옵션 345자는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2.27 하던거 아침에 1.45까지 갔다가 그것이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1.45까지 출발해 가지고 따올랐죠 3.96까지 근데 3.96 같은 게 지금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하죠 장에 따라서 수능을 해야 되지 이게 뭐 3.96이라 해가지고 안전빵이 아니다 말이죠 바로 박살나면서 깡통이 되는 모습입니다 콜 347짜리 이건 어제 0.90 같은 것이 아침에는 0.34까지 반타자의 뭐 3분의 1 통화되죠 그것이 이제 올라칩니다 1.73까지 거의 뭐 4배, 5배, 5배까지 올라 치죠. 어제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되는 상태인데 1.73이 깡통됩니다. 지금 1.73이 깡통돼버렸어요. 347.5 이상 가야 되는데 못갔니까 344.26으로 마감됐으니까 깡통이죠. 이거는 콜345 이상 가야 되는데 못 갔죠. 344.26이니까 깡통입니다. 푸신 아까 이제 해 드렸고, 이거는 이제 해 드렸고, 그죠? 1.3320 아까 0.76인가 그랬죠? 그죠? 0.74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347짜리, 자 347짜리. 이거는 이제 푸신이니까, 앞으로 오겠죠? 행사가격이 347.5 마이너스 매도 해 가지고 매수하면서 청산하죠 어, 고, 고스피 고200 주소는 344.26 그러면 347.5 마이너스 344.26 하니까 3.24로 결제 받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8.3, 3.83 이었던 것이 손실 나는 거죠, 그죠? 3.24로 결제받으니까. 0.6 정도 손실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결제 가격 구하는 거, 어, 살펴보았습니다. 하하, 차. 이 가격이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1.34, 이것도. 고평가됐던 걸볼 수가 있죠. 자, 엄청난 변혁의 장이었습니다. 자, 두고두고 교육자료가 되는 거니까 막판에 또 주식을 사버려가지고좀 희한하게 됐죠, 그죠? 매도했는데 막판에 위클리 콜옵션, 붓옵션 수익 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샀다는 거. 아, 장중에는 마이너스 500억이었습니다. 자, 콜은 16억 매수. 풋옵션은 9억 매도. 이는 이제 울물옵션이니까, 예, 이익을 실현한 거고. 요것도 풋 매도한, 어, 콜 매도한 건 이익을 실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음. 주봉차트고, 요거는 월봉차트가 되겠습니다. 계속 은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자유월물 콜옵션 350짜리는 마이너스 27% 입니다. 어제 3.1치 하던 거 이게, 마이너스 27%. 6월 물 355짜리는 어제 1.47 하던 거 0.95 마이너스 35%입니다. 푸선, 그치, 양매도장이죠, 그죠? 자, 푸선, 예. 어제 1.05 하던 거 1.12 6% 플러스입니다. 음.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또 하락하고 있죠. 옵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매도장이죠. 콜도 뭐 37% 마이너스, 풋도 7% 마이너스. 양매도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편은 분석까지 해보았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현란하게 장을 컨트롤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 위클리 옵션 만기때중순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